요즘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o 바리야너 가슴 사이즈 몇이야? 나 75A 아니야 너 75A 아니야 나 맨날 이렇게 입었어 75A 맞다니까 진짜로 75A 아닌 것 같은데 나 75A야 그럼 너는 가슴 사이즈가 몇이야? 난 75D야 75D? 정말 75D야 난 한평생을 75D만 입고 살았어 이렇게 우리들의 가슴은 어려운 의문점만 남기고 존재하기만 하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존재 혹은 있으나 없으나 존재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속옷 사이즈를 혹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 그리고 나 그냥 보이는 대로 면둘레대로 아내 가슴 가려주니까 뚜껑이니까 뚜껑 잘 덮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75A 아니야 나는 좀 크니까 70D 면둘레가 크니까 난 70D야 네 그냥 그냥 그래 했는데 맞아서 그냥 대충 가려줘서 그냥 대충 그... 그 아이를 없애줘서 잘못된 방법으로 신체 사이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였고요 저는 어... 성장이 여자로서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스포츠 브라도 하고 속옷에 그라데이션 성장을 하게 됐죠 속옷에 그라데이션 성장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저는 제가 항상 75A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가슴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내 가슴은 너무 아담해 보이고 누가 봐도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고 빈수레가 요란하고 안 차도 아무도 모를 것 같으니까 나는 75A인 줄 알았어 어... 야! 야! 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근데 난 75A가 아니었어. 난난 난 70D였어. 어! 안 믿기죠? 이걸 오늘 여러분께 파파치 아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줄자. 이 줄자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가까운 문방구나 수선집이나 세탁소를가서 줄자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어딜 디 가져가냐고 물으신다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이러고 빌려오세요 이 줄자로 센치를 잴 건데 일단 밑둘레랑 윗둘레 미뚤레. 밑둘레라고 하면은 이허파 갈비뼈 바로 이 가슴 밑에 있는 밑둘레를 재준 다음에 이 가슴 윗둘레 윗둘레에서 밑둘레를 빼주면 컵 사이즈와 둘레 사이즈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75A 였냐면 어딜 가던 어떤 매장을 가던 직원분들이 75A 주세요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줬을 거라고 전문가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저는 새가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 가슴팍이 푹 들어갔거나 아니면 은 가슴팍이 좀 나와있을 때 새가슴인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요 저는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약간의 새가슴이에요 새가슴이란 어, 흉부, 이 갈비뼈가 앞으로 신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와있어서 이렇게 가슴을 좀 내밀고 있는 그런 게 새가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새가슴이 여기를 세게 치면 은 심장이 좀 나와있는 그런 신체 구조라서 살인미수라고 해요 새가슴인 사람을 가슴을 치면 되게 세가, 치명적이고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저는 새가슴인 거를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날 가본 소금 매장 직원언니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말씀이 가슴이 아무리 커도 가슴 사이즈가 커도 작아볼 수 밖에 없대요 왜냐면 일반적인 가슴은 가슴팍이 들어가고 이 가슴이 정면을 보러 바라보고 있는데 새가슴인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더 가슴팍이 나와있고 가슴이 좀 이렇게 이렇게 퍼져있는? 그래서 가슴이 모여있는게 아니라 가슴이 퍼져있어서 안커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5A를 달라 했을때 어떤 직원분이던 아무런 의심 없이 작아보이니까 그냥 준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저는 75A가 아니었고 가슴을 제대로 사이즈를 재보니까 d 였습니다 몸에 살이 좀 쪄서 전체적으로 살이 올라서 살 가슴에 살이 찐거일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찌찌뚜껑 사이즈 재벌준비됐나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어후 제가 이런 노출있는 옷을 한번... <웃음> 상당히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체를 위하여 신체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센치로? 저는 센치로 재주도록 할게요 센치로 밑둘레를 재줍니다 가슴 바로 밑..둘레 저는 70 70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윗둘레윗둘레는 밑둘레는 87 87에서 70을 빼면 17 17 17이 AA컵은 7.5cm 이내, A컵은 10cm 이내, B컵은 12.5cm 이내, C컵은 15cm 이내, D컵은 17.5cm 이내, F컵은 20cm 이내의 그 사이즈 표가 나옵니다. 윗둘레에서 밑둘레를 뺀 숫자가 사이즈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저를 예로 들면은 17이 나왔으니까, 17, 7 5 오 이내의 70D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보이니까 되게 쭉쭉빵빵 인스타 얼짱 몸짱 날씬녀 같잖아요 가슴은 뱃살과 비율이 똑같습니다 가슴을 얻은 만큼 뭐 여러가지 살도 얻어야겠죠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을 쫙 뺐을 때는 가슴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그냥, 아, 그냥 옷을 입어도 아무도 몰라요 했어요. 제가 한 44kg까지 뺐을 때는 가슴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볼만 흔들렸지 그것도 흔들리는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살이 떨려요 얼굴살, 뱃살, 가슴살, 허벅지살, 엉덩이살 다 흔들려요 왜냐면 다 쪘으니까 살이 새가슴인 분들은 이 새가슴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새가슴이라면 좀더 가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걸좀더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고 난 너무 가슴이 작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가슴이에서 작아보이는 거였다 사실은 큰 거였는데 새가슴이라서 작아보인 거였다 이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새가슴이라서 작아보이는 거는 가슴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속옷 착용을 잘못했으니까 전문가가 아닌 분에게 진단을 받으면 그냥 사이즈만 재주시지 오목가슴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흉부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않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제 흉부, 신체, 뭐 오목가슴인지 그런 거를 잘 아실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체 사이즈를 알고 올바른 속옷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감싸줄 소중한 옷잘 선택해야겠죠? 오늘도 여정을 떠나세요 나는 여정 요즘... 잠시만! 그리고 아.. 제 분명 가슴이 그렇게 눈에 띄게 크지도 않았는데 쓰읍, 분명 작아보였는데 가슴이 커진 것 같네 수술 받은 거 아니야? 시술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많이 살이 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수술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한쪽에 5 0 0만원이더라고요그 돈이 어디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네요 자연스럽게 제가 많이 투자한 음식들로 살이 쪄서 생긴 제 살이 맞습니다. 자, 인증하겠습니다. 제 가슴입니다. 안녕.